예, 안녕하세요. 이게요, 항석어예요. 요즘에 요새 딱 한철 나오고 안 나와 이 항석어는 어, 잠깐 나오고 안 나오더라고. 그리고 요새 나온 거는 이렇게 알 배고 또 요새 이게 젓갈도 담고 항석어로 그리고 옛날 시골에서는 이거를 많이 사다가 이렇게 약간 소금에 절거 가지고 말려놨다가 모심물때 감자와 같이 이게 찌개처럼 그렇게 해서 먹기도 했어요. 이게, 이게 저기보다 맛이 훨씬 더 좋아요. 음, 조금해서 그렇지 맛이 쌈박하고 생물이니까. 근데 요거는살때 내가 아, 그 생선 아저씨한테 소금을 약간 이렇게 해달라 그랬어요. 그래야지 너무 생물은 먹, 막 끓여가지고 먹을 때다 부스러져 버리니까 약간 절구면은 덜 부스러지더라고. 그래서 오늘은 이게 5천원 아침인데 이게싸구면서도 맛있어요. 5천원 아침 이건 좀 굵은 걸로 골라서 이게 머리 띠고 이게 튀겨먹어도 이거는 뼈채다 먹어도 연하니까 부드러워서 뼈채 먹어도 좋으니까 그렇게 튀겨먹어도 맛이 쌈박해가지고 좋아서 나 이걸 많이 먹어요 봄되면 봄막 많이 사다가 냉동실 얼려놨다가 어? 여름에 늦게 여름에도 먹고 요것만 할까? 시차갖고 올게 요 항석어는 감자하고 참잘 어울려요 감자가 맛있어요 감자 로 하면은 일자 4개 정도. 항상 이걸 몇 마리나 되겄냐. 한 20마리 되겠다. 이렇게 해놓고 항상 어느 위에다가 이 머리를 머리를 띄고 하면 먹을 때 깔끔한데 이 머리에서 맛있는 물이 우러난다고 모든 생선이 머리에서 맛있는 물이 나와요. 그래서 그냥 먹을 때 띄고 먹을 거예요. 20마리 딱 맞지. 내가 잘 맞췄어. 안씹어봐서 대충 딱 20마리가 될것같아그지 양파 중간짜리 하나 고추는 청양고추 3개 홍고추 1개 그리고 진간장 진간장 하나 반. 이건 국간장. 집에서 담긴 국간장. 하나 반. 여기다 이게 굴 소스, 해물 굴 소스 조금 넣줘야지 어 맛있으라고 하나. 이거는 맛술, 마늘, 생강 조금 비린내 나니까. 이게 항상 항 비린내 별로 안 나는데 그래도 조금 넣줘야지. 어 세 숟가락 정도 여기는 쌍뜨물 국물을 자박자박하게 할 거니까 먼저 물은 좀더 들어가야 돼이 국물이 여기 항생에서 나와가지고 국물이 맛있어요 그래서 국물을 이렇게 좀 절박절박하게 해야 돼 간을 좀 보고 싱거우면은 조금 여기서 간을 좀 넣어주면 돼. 음, 딱, 딱 맞네. 음. 야, 어떻게 간이 딱 맞냐? 이 향색 이거를 좀, 좀푹 끓여줘야지 향색에서 맛있는 물이 더 우러나게 한, 한 5분 정도만 더 끓여주자. 약불로. 자. 제 거의. 아, 먹, 먹기 직전에 파를 좀 이렇게 넣어서 자 자자잔 이제 다 됐어 불을 끄고 이제 떠서 먹기만 하면 되는데 항상어를 제가 어렸을 때 하도 많이 이렇게 먹고 자라가지고 나 이걸 엄청 좋아해요 이 봄에는 봄에는 좋아한다고? 응 음, 봄에만 나와 이게 아 봄에만 먹어 이거를? 봄에만 나와 이게 잠깐이야 좀 있으면 없어져. 어. 이렇게 항상 어 약간 약간 약간 소금에 약간 절거야지 이렇게 안 부스러지고 이렇게 있어요. 그래도 이렇게 머리가 떨어지잖아. 6월에만 나오고 안 나와. 그래서 6월에 젓가도다 음. 담는 거야. 국물을 넣 떠서 이렇게 밥 비벼 먹고. 항서거 안보이지? 잘 안보여? 보여? 보여? 다 보이긴 보이지 이걸 안먹어 안 었던안먹본 사람이 한번 딱 먹고서는 너무 맛있어가지고 물어보더라고 언제 사야 되냐고 이게 굉장히 쌈바간 맛이 있어요 항서거가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이 항서거 어, 자작이 찌개로 저녁을 맛있게 먹을 겁니다 <웃음> 감사합니다 자작이 찌개? 음, 자작자작 하잖아 국물이 음. <웃음>